진짜 좋았고 이 정도면 집에서 하기에 정말 딱이다 내가 집에서 할때랑 샵에서의 퀄리티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크게 나는 것일까 이 베이스 젤이 제일 제일 중요해요 다이소 제품인데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굳이 그런 거살 필요 없다 5만원, 10만원 쓸거확 줄이는 거니까 진짜 셀프 젤랄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필수템이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좋아해 주시는 셀프 젤랄 콘텐츠 중에서 제품 정보 댓글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 아주 제가 저번에 한번 완전 간단한 제품 추천 영상을 찍긴 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제가 몇 가지 더 구매를 해보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을 완전 완벽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온 영상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저는 엄청 전문적인 샵에서 사용하는 진짜 비싸고 이런 건 일단 뺐어요. 왜냐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집에서 간단한 아트 간단한 원컬러 이런 거를 할수 있을 때 최대한 가성비 있게 할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셀프 젤레이를 혼자 하면서 진짜 좋았고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 정도면 집에서 하기에 정말 딱이다 그 정도의 가성비를 가진 제품들만 모아가지고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을 해드릴 제품은 이 캐라셀 네일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손톱 표면을 건강하게 케어해주는 제품이에요 아마 셀프젤레이를 하실 때 제일 걱정이 되시는 게 쏘고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트나 컬러는 솔직히 어느 정도만 연습을 하면은 샵에서 한 만큼의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올라오는데 이런 소고프 같은 경우에는 드릴이나 장비가 없으면 정말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손톱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집에서 일단 소고프를 한번 하게 되면 한 1, 2주는 무조건 쉬고 좀 참았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손톱이 진짜 너무 얇아지고 변색되고 막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젤리를 아예 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오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거를 진짜 완벽하게 케어해주는 제품을 제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게 저는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사용법도 진짜 간단해가지고 아마존에서는 이게 완전 손톱 영양제 베스트셀러라고 하거든요 진짜 별거 없고 그냥 이렇게 따가지고 이 실리콘 면을 손톱에 이렇게 누르면서 발라주면 돼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끝입니다. 손톱 말고 발톱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손톱 표면에 수분이랑 영양감은 이렇게 충전을 해줘가지고 막 변색되고 두꺼워지고 막 갈라지고 소거프 많이 해가지고 엄청 상한 손톱들을 되게 건강하게 케어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약간 사용 설명서에서는 2주 이상 사용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한 번만 발라줘도 손톱이 굉장히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소거프하고 나서 하루에 한 번씩 3, 4일 동안 꾸준히 발라주면 은 바로 다시 셀프 젤레 해도 되는 그런 손톱 컨디션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저처럼 이렇게 속오프 한 상태에서 휴식기에 이렇게 발라줘도 되고 그냥 젤레일을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새로 나오는 이 표면 부분 있죠. 거기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손톱들이 엄청 엄청 튼튼하게 나와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젤레일한 상태에도 그냥 이 위쪽에 바르고 자는데 훨씬 손톱이 탄탄해지고 다음 젤레일할 때도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느낌이라서 완전 잘 쓰고 있습니다. 저처럼 샵에 잘안 가고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 젤레일의 쿨타임 기간을 확줄여주고 내가 집에서 드릴 없이 대충 쏘고프해도 손톱이 되게 건강하게 계속 유지가 되니까 어 이거는 진짜 셀프 젤레일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필수템이 나 진짜 좋다. 라는 생각이 딱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테스트를 해보고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담당자님한테 이거는 무조건 구독자 이벤트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발색이나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직접 써보셔야 이게 좋은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여러분 한번 꼭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그 다음은 큐티클 리무버.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요거 샵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샵에서 다 이거 쓰잖아요. 저는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근데 샵을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내가 집에서 할 때랑 샵에서의 퀄리티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크게 나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요 큐티클 표면을 얼마나 깔끔하게 이렇게 칼같이 따느냐 이거의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큐티클 리무버를 안 썼을 때는 그냥 니퍼를 이렇게 잘라도 정말 어딘가 무섭은 지저분한 따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 큐티클 리무버를 쓰고 나서는 진짜 니퍼로 그냥 살살 자르기만 해도 정말 샵에서 한 것처럼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클 제거하는 거는 진짜 니퍼를 좋은 거쓸 필요가 없고 뿔리는게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완전 저 맨날 추천하고 다니거든요 사용 방법도 진짜 쉬워요 그냥 이거 약간 소스통 같은데 소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손톱 위에다 이렇게 뿌려줘요그 다음에 한 3분 5분만 있어도 큐티클이 되게 통통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때 물티슈로 이렇게 깔고 깔끔하게 닦아주고 니퍼로 한번 이렇게 잘라주면 은 정말 그 모양대로 이렇게 싹 깔끔하게 잘리기 때문에 그 뒤에 베이스 깔고 젤 컬러 올리면 은 정말 깔끔하게 챱에서 한 듯한 그런 원컬러 네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젤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꼭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램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저는 항상 댓글로 램프는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될것 같아요. 라고 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런 오호라이죠그젤 스티커 같은 거첫 구매하면 주는 이런 조그만 램프 있잖아요. 이걸로 하는데도 저는 충분히 잘 되는데 저도 이런 거 했을 때잘안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느꼈을 때이젤 램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베이스 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라시아 젤이라고 셀프 젤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베이스 젤이 제일 제일 중요해요. 이게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한데 이걸 안 쓰고 그냥 조금 저렴한 베이스 젤을 바르면은 우리가 램프를 아무리 좋은 거를 써도 이 표면이 약간 쭈글쭈글하게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예쁘게 그렇게 큐어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컬러 젤은 정말 싼거 써도 그리고 램프를 아주 싸구려를 써도 이 베이스만 깔아주면은 그냥 어떤 컬러든 되게 잘 예쁘게 샵에서 받은 것처럼 깔끔하게 그렇게 구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램프는 집에서 할때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베이스 젤 은꼭이 그라시아 지젤리 베이스 젤 요거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짜 필수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다이소 제품인데 요. 휴대용 램프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만지 아세요? 이거 2,000원인가? 3,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 샵에서 쓰는 조금 펜 같은 그런 이런 램프 있잖아요 그거의 다이소 버전인데 이걸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은 이런 파츠나 뭔가 클리어 제일 두꺼운 걸 올렸을 때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모양이 확 망가진 애들 있잖아요 그때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이걸로 이렇게 바로 굽는 거예요 그러면 은 처음에 잡았던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을 해주는 정도? 그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용도로는 정말 차고 넘치게 제 값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펜 휴대용 램프 샵에서 쓰는 거 비싸잖아요. 굳이 그런 거살 필요 없다. 근데 이 다이소에서 2천 원짜리 이것만 있으셔도 뭐 파츠 올리거나 클리어젤 두툼하게 올릴 때 정말 충분하니까 이것도 구매해 두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샌딩 블러 이것도 다이소에서 두개 들어있는 거 1,000원이었나? 2,000원이었는데 이것도 사두시면 좋아요. 이게 손톱 표면에 이렇게 베이스 젤 바르기 전에 스크래치를 내는 건데 이것도 저도 처음엔 몰랐거든요. 근데 샵에 다니는 선생님이 이게 왜 좋은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손톱 표면에 살짝 이걸로 스크래치를 내주면 은요그 위에 올리는 젤들이 더 이렇게 착! 지속력이 훨씬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베이스 잘 바르기 전에 이걸로 한 번씩 이렇게 쓱쓱쓱쓱해주고 올리는데 확실히 이거를 쓰고 안 쓰고의 그셀인 유지 기간도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하나 구매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아크릴 펜인데요. 요즘 약간 손그림 같은 그런 키치한 네일이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저걸 브러쉬로 어떻게 저런 느낌을 낼까 했는데 이 아크릴 펜으로 다 그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쿠팡으로 샀는데 사용 방법도 진짜 간단해요 이렇게 펜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손톱에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마를 때까지만 잘 기다렸다가 따로 큐어링 할 필요도 없고 그 위에 탑코트 딱 발라가지고 고정을 해주는 건데 뭐 이게 진짜 셀프젤레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좋은 게 붓으로 그리는 것보다 얘로 이렇게 그리는 게 진짜 훨씬 쉽고 이런 손그림 느낌을 내는 그런 아트들은 오히려 막잘 그리는 것보다 조금 삐뚤삐뚤하고좀 삐져나갈 것 같고 이런 게 훨씬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꽃 그리거나 하트 그리거나 이럴 때 브러쉬로 하면은 아좀 짜치는데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얘를 쓰고 나서는 정말 퀄리티도 확 높아지고 컬러도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요거한 10가지 색상만 있어도 되게 무궁무진한 아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디자인도 정말 다양하게 예쁘게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조금 이제 뭐 컬러 몇개 모으시고 집에서 아트 하는 것까지 하는 단계가 왔다 하면은 이런 거 구매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이 미러 파우더인데 저는 이거 네일몰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 개당 2,000원인가 그렇게 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컬러별로 있으면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샵에서 자주 받는 그런 진주 네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원스탑 클리어젤 올리고 요거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손톱에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주면 그런 빠딱빠딱한 광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그냥 브러쉬로 이렇게 문지르기만 하고 이 표면은 물티슈로 닦아주기만 하고 탑코트 바르면 끝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엄청 예쁘고 되게 깔끔하고 포인트 있고 그러거든요? 따로 뭘 그리거나 아트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집에서 나 진짜 깔끔하게 그냥 원컬러 네일, 진주 네일 이런 것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완전 초보인 분들은 이런 미러 파우더 한두개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냥 그것만 하셔도 그냥 샵에 가서 5만 원, 10만 원쓸거확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두개 정도 구매해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어 젤. 저는 클리어 젤 이렇게 이렇게 짜서 쓰는 큰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튜브형을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이것도 댓글에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인터넷에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도 네일몰 뭐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원 정도인가 그렇게 해서 샀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좋은 게 그냥 이렇게 따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짜면 은 내가 되게 원하는 모양대로 클리어 젤이 잘 나와요. 이게 엄청 많이 나오지도 않아서 컨트롤하기도 쉽고 우리가 뭐 가운데 이렇게 하나 올려주거나 동그라미 하나 올리거나 뭐 파츠 올릴 때 고정하거나 이 정도밖에 집에서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짜서 쓰는 펌핑젤보다는 이런 튜브형 젤 사시면 초보자 분들은 이게 진짜 훨씬 사용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면 이런 거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니퍼나 뭐 브러쉬 파일 막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쿠팡에 되게 저렴하게 네일케어 세트 그런 제품이 있거든요. 그냥 그거를 사가지고 했어요. 니퍼도 꼭 굳이 좋은 거살 필요가 없었고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빡빡 긁는 푸셔, 니퍼 그리고 파일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저렴한 거 사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청이 많았던 댓글로 문의를 많이 주셨던 셀프 젤레일 꿀템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구독자 이벤트도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